메이저나인이 포맨 명곡을 재해석 하는 리와인드 포맨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가운데 이솔로몬이그첫 주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포맨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8월 24일 포맨 기업괴감기 프로젝트 리와인드 포맨을 시작하게 됐다며 그첫 주자로 이솔로몬이 참여해 8월 31일 오후 6시에 리와인드 포맨 안되는데 를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와인드 포맨은 포맨을 되감다 라는 의미로 목소리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억을 연결하는 포맨의 진심과 감동을 담은 음악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감성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8월 23일 메이저나인 공식 sns를 통해 안되는데 티저가 공개됐는데요. 영상에는 노래를 부르는 이솔로몬의 실루엣이 담겼고 이솔로몬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애절한 감성을 선보이며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짙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안되는 데는 포맨 3기가 2011년 발매한 곡인데요. 새 멤버의 폭발적인 보컬과 섬세한 감정표현과 애절한 가사로 포맨만의 이별 발라드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국민 가수 멤버로 가요계와 방송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솔로몬은 리와인드 포맨 프로젝트 첫 주자로 나서 특유의 묵직한 보이스로 또 다른 느낌의 안 되는 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솔로몬 팬카페가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가 수재위원금 1317만 1042원을 맡겨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팬카페 차원에서 진행한 모금 행사에 팬 353명이 참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팬클럽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께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